오케이 준비하세요. 준비하세요. 시작. 세요 시작합시다. 일반 이자 일반. 아 일반장. 이거다 이거다. 에이. 거 이거 어떻게 그 이거. 나 이거 이거 뭔데 이뭘 하는 거야 이거? 유일하게 내가 잘 그리는. 이거, 잠깐만 잠깐만 질문 있어 테스트가 뭐야? 펜스토어 아 그거 페하트만 해보면 돼 설마 설마 내 건가? 됐어 나 완성 아음 어 뭐야 어? 어, 뭐야, 뭐야 뭐야 어... 뭐라가 이거구나 오케이 <웃음> 됐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오? 뭐지? 그렇다 어쩔 수 없구만 어, 뭐야? 텔스 초 보고 엄청 좋아하는 텔스가 옆에 스하는 멀박 아, 자 여기가 텔나 아, 아, 아, 하나가 꾸벌 버린 텔스가 얼공이 한번버렸어 얼공이 한어나 이거 추보.. 아니 추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 피드 수가 형한테 망치로 맞는 <웃음> 어 망치, 망치. 다 만다 아 만수 만수깡 만수깡 왜 이러는 걸까요? 만수한테 음... 데스노트로 와, 찍어내리는 테스가 아, 아, 내가 이거 임박 치고 버렸습니다 다음 테스가 버섯스 테스가 멤버 테스가 어, 맴버 오케이 여기서... 아 테스가 빡쳤죠? 난 어, 이걸 잘못 봤어요. 잼민이를 버스 각성 테스가